저도 이제 주식과는 이별입니다. 주식을 알기 전에는 아쉬운 거 없이 살아왔는데 그때는 그것이 행복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주식을 알고부터 하나 둘 17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모아왔던 적금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날치기를 당해도 이런 기분은 아니겠죠. 나름 학창시절부터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남자 나이 마흔 중반에 이런 커다란 실수를 하다니 그래도 그나마 아직은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은 날아가 버렸지만 반의 반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주식이 무서워졌어요. 결론은 주식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들이 결국에 끝에 가서는 고통의 신음을 할까요? 저 또한 이 순간에도 이 거대한 괴물 앞에서 내 자신의 초함과 파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이러다 완전히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이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중독성 때문에 주식을 알기 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한푼두푼 푼 모아가며 아껴가며 살아왔는데 이것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인 베팅인지라 결국엔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고 스스로의 몸을 괴롭힙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요즘에는 새벽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는 바르고 원칙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것들을 일일이 고백하며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끝없는 유혹, 주식. 주식 앞에 개인은 너무 가벼운 존재이며 한없이 안타까운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공사판에서 하루 일당을 하더라도 자그만 하더라도 그것은 이름 없는 어둠입니다 그래도 막걸리 한 사발의 너털 웃음을 웃을 수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당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그렇지 않더군요 하나를 얻기 위해 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해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잘될것 같고 원금을 회복할 것 같지만 지금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나의 피 같은 돈을 잃고 원금의 복이남아 하려고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주식이라면 절대로 쳐다봐서도 아니 될 것이었는데 주식을 해서 행복했던 순간은 다닐 순간도 없고 제 인생에 거의 전부를 가져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번돈의 절반을 가져갔고 이후 고통만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러다 우울증 걸릴 것 같더군요. 아무리 몇 번의 좋은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단한번한 한 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그것으로 끝장나는 게 주식이라고. 그래서 개인은 주식으로 절대 돈을 벌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피 같은 내 돈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었다라고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이 시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주식 시장의 왕도라는 것. 주식의 왕도는 어서 빨리 이 시장을 떠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개인은 기관과 외국인의 밥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밥이 안 되는 길만이 개인이 살 길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도박장인 주식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인류급 타짜들과 베팅해서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개인의 패를 다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개인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베팅의 횟수가 늘수록 개인은 파산의 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고 기관과 증권에서만 배불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나름 주식을 연구한 결과 나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 아니 어찌 보면 로또에 투자하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흐뭇해질 수 있으니까요. 일부 유명한 퍼드매니저나 애널들도 당장 자신들도 내일의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알지 못하면서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SMS 문자까지 보냅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잘 알면 왜 넥타이 메고 대박 강해합니까 문제를 보낼 시간에 때돈 벌죠. 100만원으로 삼성그룹보다 더큰 재벌이 안되겠습니까? 웃기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주식시장에 참여하여 호구가 되었던 겁니다. 깨끗이 접고 새로 이 일하렵니다. 개인은 원래부터 주식은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모두 다 웃기는 말씀이죠. 기술적 분석이다 뭐다 이런거 다 필요없어요. 단지 손실을 적게 할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일 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노동을 베팅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몸은 고단해도 정신은 맑을 수 있는 문제는 인간의 탐욕 이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의 바닥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땀 흘리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빨리 이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주식의 왕도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서 빨리 이 힘든 우울한 터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때로는 죽고 싶도록 저 자신이 미웠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지는 아직도 의문일 수 있습니다. 부수없이 떠들어대서 죄송하네요. 더 이상 나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이다 보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